알려 먹고 나이트, 브롬 나이트다. 아하하하! 어 여기 있어요. 나갔다. 와 엄청 화났나 보다. 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계속 화를 이렇게 낼까? 자 우선은 놀기 전에 각자기의 할 일은 끝내고 놀아줘야 합니다. 나이트 변신! 오 나이트 변신! 기사 변신! 땅이야! 어 나는 프롬 나이트! 물건들을 지키는 기사다! 하나 둘 하나 잠깐만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도망쳐! 도망쳐! 아이구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우리 소연님이또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계시는구나!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이쪽으로?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 선생님 이외치지면 안돼요 외치시면 안돼요 어나 죽어 외치면 나 죽는단 말이야 <웃음> 자 프롬 나이트 가라 나이 체스발들아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이고 어... 나이트? 피해주고 당겨!!! 어어 <웃음> 어, 나 이거 기사로 변신해야 돼아프로마이트아 어, 어, 일로 오세요 피해주고 피어피피피피피피피자자자자자 세고 자, 자, 세고 피하고 피하고 자자 다시 터주고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아요 아 어. 어 우리 야군 살리고 아주 좋아요 이거 냠냠 하와 <웃음> 아, 대박이었어 어그로 너무 잘 끌었어 스턴을 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주 잘 했지요 나 여기 있고 아.. 선생님 선생님 어디 가세요? 아아 아, 너무 커아저 선생님 소리를 못 들어 어떡해! <웃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웃음> <웃음> 아, 도망쳐. 아, 또... 무시스아프롬마이트 <웃음> 했다 아 오는데 살인자 줄... 자안 오는 것 같으니까 우선 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둘이서 할 때는 안전하게 이렇게 넓은 부위를 조금 노려서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하얀데 딱딱딱 맞춰주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노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 공간을 노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실패하면 은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자 저는 석상 있는 곳 갈게요 어, 저는 여기 석상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소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자 어, 나이스 나이스 자, 이제 거칠 해줄 거예요 네, 거칠 해줄 거고요 자 이쪽으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조심하도록 할게요 아저희가 캠핑을 하네? 뭐야? 자 일단 두 개까지만 하자 두 개까지만 하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 선생님이 안 오시고 계시죠 자 이럴때는 깔끔하게 빨리빨리 눌러주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탈출 해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주 목적은 틀레 친구에게 칭찬받는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서, 석상이 <웃음> 이거...아니, 이게 너무 커서 이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갑니다. 이 악물고 갑니다. 넌못 지나간다. 아아아겠아요아아아아나아아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게 있어>. <웃음> <먹구. 웃음> 저 계속 쫓기고 있어요. <웃음> 저 계속 쫓기고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선생님이 도망가셨네요. <웃음> 어, 내가 두 개나 소리를 해버렸는걸.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빨리 수리해줄게요 자, 가운데 또 소리. 야, 이거 내가 캐리하는 건가? <웃음>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선생님. 아, 좋아. 아, 기사로 그래. 기사로 농락을 하다. 좋아. 아, 고마워. 좋아. 여기 옆에 지금 있죠? 아니 옆에 있지만 괜찮아요. 저에게는 고소와 알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생존자 친구들과 함께 하는 브롬나이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아하하하. <웃음> 나 여기 있다. 아, 저기 있네. 저기. 저기 선생님 오시네. 어, 어이구, 이거, 이거, 이거 못 보신다고? 어, 뿡! 저 여기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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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물 구무시해 뭐야? 아니 이게 왜? 안 돼. 왜안돼 이게? 아니 이게 왜안 돼? 이게 왜안 돼? 아니아 아니, 머리가 이스턴니안 걸려. 아 됐다. 아 이거 내가 한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알약 먹고 나이트. 아 브롬 나이트. 미치겠다. <웃음> 아,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다 봉줄게. <웃음> 아, 좋아요. <웃음>